Put the phone down. <laughs> 커다란 눈망울에 거대한 대골발, 삐쩍 마른 몸에 반바지만 입고 다니는 노출증 걸린 그레이 외계인입니다. 녹색빛이 감도는 연회색 피부를 장착, 영롱뽀짝한 눈탱이의 비주얼이 시선을 강탈하는데요. 오래전부터 지구에 살았기 때문에 영어 실력이 상당히 유창하며 원어민 수준의 음담패설과 패드립이 가능합니다.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외계인 쓰레기죠. 흔히들 알고 있는 외계인의 형태는 모두 자신의 모습을 본다는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며 스티븐 스필버그의 ET 제작에 자문을 담당. 엑스파일의 멀더 요원 역시 놀랍게도 자신의 아이디어라고 합니다. 이쯤 되면 세상 천재이거나 헌증 말기 아마도 둘 중에 하나겠죠. 숨을 참는 동안 몸이 투명해지는 신기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생명력 을 소비해 치유 능력을 발휘. <웃음> 심지어는 죽은 사람마저도 되살려 낼수 있는. 최상급의 힐러이기도 했었죠. 오랫동안 미국 정부로부터 쫓기고 있는 도망자 신세지만 언제나 웃음을 잃지 않는 밝고 착한 친구. 지금까지 황당한 외계인 폴이었습니다. 클라비, 컨트리어 벤더. What if we wake up and find him inserting a probe into our anus? Anyone want one of these? Eh? Anyone? Anyone? 동명의 게임을 원작으로 하는 세가의 대표 캐릭터, 소닉은 머나먼 우주에서 날아온 외계 고슴도치입니다. 무한대의 에너지를 뿜어내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태어났으며 이를 노리는 악당들로부터 달아나던 중 지구로 도주. Goodbye. 이후 그린 힐즈라는 작은 마을에 정착하게 되었는데요 평생을 숨어 살다 보니 외로움을 극도로 많이 타는 편이며 굉장히 말이 많으면서 약간은 피곤한 스타일 정말 드럽게 산만하고 집중력이 부족한 ADHD의 끝판왕입니다. 티없이 맑고 영롱한 푸른색 털을 가지고 있으며 능력을 발휘하게 되면 형광색 빛이 발생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습니다. 마블의 퀵실버, DC의 플래시가 있다면 세가엔 소닉 더 헤지옥이랄까요? 극 중에서도 이러한 능력을 적극 활용 다양한 명장면들을 선보이게 되지만 안타깝게도 재탕의 잠탕에 낙지탕탕탕 이미 다른 작품들에서 수차례 선보였던 장면들이라 조금은 식상한 느낌입니다. 하지만 원작의 수집 요소였던 골든링과 몸을 둥글게 말아 적에게 돌진하는 스핀 피 대쉬 부스트를 활용한 몸통 박치기 등. 원작 팬이라면 환장할 만한 요소들도 잔뜩 나와줍니다. 심지어 쿠키 영상에서는 무려 테일즈까지 등장. 정말로 속편이 나오게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왠지 다음을 기대하게 되는 슈퍼소닉이었습니다. 데스노트 시리즈에 등장하는 랭크 6위의 사신 <웃음> 인간계에 굉장한 흥미를 가지고 있으며 호기심이 많은 타입입니다 단순히 사신계가 따분하다는 이유로 데스노트의 사용법을 적은 뒤인간계에 투척 만화의 근원인 야가미 라이토가 데스노트를 줍게 만든 장본인인데요 세사님! 고단해 주해 주세요! 이우키라가 된라이터를 매우 흥미롭게 여기며 그의 일거수 일투족을 관찰하게 됩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중증의 사과 성애자로서 사과만 보면 환장을 하고 달려드는 전대미문의 애플 빠인데요 심지어는 오랫동안 사과를 먹지 않으면 링고 그래요 링고 그래요 뭐, 링고가 담배다이노 이처럼 심각한 금단 증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오직 데스노트를 만진 사람만이 사신의 모습을 육안으로 볼수 있으며 당연히 류크를 처음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정신과 시간의 방으로 영혼을 가출시키게 되는데요 크로우와 가위손을 비벼 싸놓은 것 같은 고스풍 비주얼이 앞권 2m가 넘는 엄청난 장신으로서 삐쩍 마른 몸에 장근육이 많은 타입입니다 양쪽으로 쭉 찢어진 입이 굉장히 괴기스럽지만 안타깝게도 M자 탈모가 현저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죠 평소엔 개그 담당이지만 가끔씩 촌철살인의 멘트를 날려주는 심오한 캐릭터 생긴 게좀 살벌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꽤 귀엽지 않나요? 이라이고라이야가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슈퍼마리오와 함께 닌텐도를 대표하는 게임 역사상 최고의 인기 캐릭터 피카츄는 포켓몬 프랜차이즈의 상징이자 시리즈의 마스코 트격 존재입니다 뽀송뽀송한 노란색 털이 전신을 뒤덮고 있으며 양쪽 볼에 있는 빨간색 연지가 킬링포인트 사실 이 연지의 정체는 무려 전기주머니라는 설정으로서 그냥 귀엽게 보이고 싶어서 미친놈인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군요 피카츄라는 이름은 일본어로 반짝을 의미하는 피카의 쥐의 울음소리인 추를 합성 우리말로 반짝찍찍이 뭐다딴 느낌인데요 굉장히 귀엽게 생기긴 했지만 알고보면 그냥 센 노란 쥐새끼인거죠 극중에서는 라이언 레이놀즈가 피카츄의 목소리를 담당 쉴새 없이 드립을 날리며 온갖 아재미를 발산하는데요 흔히 알려져 있는 귀여운 목소리와는 말 그대로 하늘과 땅 차이죠. 하지만 명탐정 피카츄는 애초부터 포켓몬스터의 피카츄와는 다른 캐릭터이기 때문에 만약 이를 알고 본다면 그렇게 놀랄 일까진 아닙니다. 애초에 명탐정 피카츄는 중년의 남성이라는 설정이거든요. 전기속성 포켓몬답게 강력한 전기기술을 사용. 상대방에게 전기구를 날리는 일렉트릭 볼과 아! 전기를 두른 채 몸을 날리는 볼트테클이 등장 소시적에 포켓몬 좀 키워보신 분들이라면 무릎을 탁 치면서 도가니가 짜릿해질 만한 귀염뽀짝한 명장면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는 흥행에 성공하여 속편 제작이 확정 의외로 괜찮은 작품이니 포켓몬 팬이라면 꼭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웃음> 가오겔의 주력 멤버이자 찐 주인공 <웃음> 브래들리 쿠퍼가 목소리 연기를 맡았으며 오레오라는 이름의 실제 라쿤을 모델로 삼은 뒤 거기에 CG를 덧입혀서 완성되었습니다. 본명은 형식번호 89P13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 동물 유전자 변형 실험에 의해 후천적으로 만들어졌으며 전신의 골격 구조가 사이복으로 교체뇌 기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최고 수준의 지능을 갖게 되었는데요. 기본적인 신체 능력도 매우 뛰어난 편 으로써 말 그대로 신들림 몸놀림을 장렬 적들을 순식간에 압살시키고 각종 다양한 트랩과 중화기를 제자 수준급의 전투실력을 갖춘 최정의 엘리트입니다 성질이 좀 사납고 드럽게 까칠하지만 알고보면 동료애가 차고 넘치는 세상 따뜻하고 배려심 많은 남자 아무래도 생김새가 이렇다 보니 다양한 별명으로 불리는데 말하는 라쿤, 햄스터, 강아지, 여우, 토끼, 고미녀, 라쳇 쓰레기팬더, 세모얼굴, 원숭이 등 그냥 조그맣고 털달린 포유류는 다 갖다 붙인 느낌이었죠 귀엽지만 터프한 성격을 가진 반전 매력의 소유자 지금까지 mcu 최고의 인려 인기난 로켓이었습니다 외딴 해골섬에 살고 있는 거대 유인원 킹콩은 메가 프리마투스 속의 마지막 생존 개체이며 해골섬 원주민들에게 인신공양을 받고 있는 신적인 존재입니다 자신에게 제물로 바쳐진 앤을 만난 뒤 첫눈에 FALL IN LOVE 이후 앤을 지키기 위해 온몸을 내던지는 상남자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바스타토무리와 3대1 맞짱을 뜨며 역다구를시작 막판에는 턱뼈를 비틀어서 자비 없이 꺾어버립니다 참고로 이 장면은 오리지널 킹콩에 등장했던 티렉스와의 전투씬을 그대로 오마주한 장면이었죠 한편 킹콩은 인간들의 계략에 넘어가 뉴욕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해골섬 최강의 포식자가 한낱 구경거리로 전락해버린 안타까운 상황 하지만 그의 마음속은 여전히 앤으로 가득 차 있었고 아! 결국 그녀를 되찾기 위해 탈출을 시도 도시 전체를 쑥대밭으로 만들게 되는데요 그렇게 한바탕 난리를 겪은 후 가까스로 앵과 재회하게된 킹콩은 센트럴파크의 얼어붙은 호수 위에서 스케이팅을 즐기며 영화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장면 중 하나를 선사합니다 콧구멍이 하트 모양이었던 킹콩에겐 오직 사랑만이 인생의 전부였던 것이죠 이후 인간들의 무차별한 공격을 피해 본능적으로 높은 곳을 찾아 올라가게 되지만 오히려 그로 인해 더욱더 눈에 띄게 되고 결국 별다른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역대 킹콩 시리즈를 통틀어 가장 야성적인 존재임과 동시에 가장 로맨틱한 존재이기도 했던 영화 역사상 최고의 사랑꾼 지금도 여전히 제 마음속 최고의 킹콩은 바로 이녀석입니다. 평온했던 일상을 갑작스럽게 뒤흔들어 놓은 극한의 서바이벌 게임 이제 학생들은 이 무시무시한 게임의 참가자가 되어 목숨을 걸고 게임에서 살아남아야 하는데요 오늘의 마지막 작품은 말 그대로 충격과 공포의 연속이었던 영화 신이 말하는 대로의 집행위원입니다 수업 중이던 선생님의 머리를 박살내며 등장한 첫 번째 집행위원 일명 다루마라고 불리우는 이 오뚜기 아저씨는 갑자기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의 일본식 버전 다루마상이 넘어진다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게임에서 걸린 사람들은 빨간 구슬을 쏟아내며 그 자리에서 폭사해버리는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게임을 클리어하기 위해서는 다루마상의 뒤통수에 달려있는 버튼을 눌러야 하지만 무려 제한시간까지 걸려있어 한시가 촉박했는데요. 움직이다 걸리면 그대로 터지고 가만있어도 몇십초 면다 죽게 되는 최악의 상황. 과연 여기서는 몇명의 학생들이 살아남게 될까요? <끝> <끝> <끝> <끝> 두번째 게임은 체육관에서 진행되는 고양이 목의 방울달기입니다. 여기서는 마네키네코라고 불리우는 거대한 고양이 인형이 집행위원 으로 등장하게 되는데요. 게임의 룰은 의외로 간단. 목에 달려있는 농구 골대에 방울을 던져서 꼬인시키면 그대로 게임 이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이때부턴 마네키네코의 살벌한 디펜스가 펼쳐지게 되는데요. 사실 말이 좋아 디펜스지 말 그대로 잡히면 뒤지는 상황 이렇게도 잡아먹고 저렇게도 잡아먹고 사실상 정상적으로 골을 넣는 것은 절대로 무리입니다 참고로 이 게임에서는 선택사항으로 생쥐 코스프레를 할수 있는데요 이 옷을 입으면 놀랍게도 마네키네코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지만 그 대신 타겟 영순위로 찍혀버리는 엄청난 페널티가 주어지게 됩니다 어쨌든 게임을 클리어하기 위해서라면 이 정도 위험은 감수해야겠죠. 이후에도 영화에는 다양한 집행위원들이 등장하여 신나고 즐거운 게임을 통해 학생들을 하나 둘씩 행복의 나라로 보내버리게 됩니다. 등장하는 집행위원들이 하나같이 귀엽고 깜찍한 인형의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애들이 눈 하나 깜짝 안하고 애들을 제껴나가는 모습이 뭔가 상당한 괴리감을 불러일으켰죠 중간에 헤이 아치를 닮은 이상한 아저씨가 나와서 뭔가 흠칫하긴 했지만 어쨌든 꽤 흥미로운 작품이니 기회가 되신다면 꼭 감상해보시길 권해봅니다 달콤살벌한 영화 이야기는